자, 어, 간다 디럭스 다이빙 <웃음> 고작 그 정도 다이빙 나는 바로 간다 야 댕댕아 빨리 들어와 지금 물 온도 딱이야 딱 쉬운 데 빨리 들어와 난못 들어가 에? 야, 왜? 야왜못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니까 댕댕이 설마 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? 에이 설마 놀리지마 나는 물이 무섭다고 에 <웃음> 아직 애네! 에이, 여기 수영장이잖아! 뭐가 무섭냐? 그, 그럼... 야 너는 물이 전혀 안 무섭다고? 아, 물론이지! 이런 물이 뭐가 무섭냐? 시원하기만 하고만 어우 예아! 그럼.. 어... 차, 차별이 너도? <웃음> 당연한 거 아니? 그, 그럼 너네 막 저기.. 저, 저.. 저.. 저.. 깊은 수영장도 막 들어갈 수 있어? 아니,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너, 너네 그러면 심해 공포증이 없다는 뜻이야? 응? 네? 네.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응? 바다, 호수, 심해 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포증이야. 엄청 깊은 곳에 대해서만 느끼는 건 아니라서 종종 수영장에서도 두려움 느낀 사람이 있을 정도의 공포증이라고. 아별거 없네. 아이 그런 걸왜 무서워해? 너너 뭐? 거기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을지 알고 그리고 거긴 해엄쳐서 나올 수 있는 깊이가 아니잖아. 아이 겁쟁이구나. 너 어? 그, 너 그러면 십의 공포증 테스트 해봐.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고어 그래 해봐. 해봐. 응, 음, 이건 레벨 1이야. 깊이가 한 1m 정도 되는 어항이지. 어때 무섭지? 막후덜덜 다리가 떨리지? 어? <붕> 어? 진짜 <붕> 뭐래? 어? <붕> 어? <붕> 어? <붕> 예? 엥? 내가 아끼던 컴푸가워! 니붕리더래 으아악! 폭수해주겠어? 너네 다라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! <웃음> <웃음> 아까는 진짜 워미업이었어 너네 진짜 대단하구나! 레벨 1을 넘다니!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?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를거야? 자라라 어때! 여기 안은 무려 10미터 깊이를 자라가수조라다 무섭지? 안에 엄청나게 큰 돌고래도 있다가 와, 돌고래다. 와! 진짜 오자. <놀람> 어, <더 해봐. 놀람> 이 <어이. 놀람> 너무 귀엽다. <놀람> 너네 좀치해 근데 다음은 리얼무울 거다. 기대해도 좋을 걸? 돌고래 오거를 이리 와봐 새우깡 줄게 아니 댕댕아 도대체 언제 무서워지는 건데 에? 이제부터야 너는 이제 절대 못 들어갈걸 여기는 레벨 3 깊이가 대략 100미터 정도 되고 안에는 무서운 큰 상어도 있지 어디 한번 잠수복 입고 들어가 봐 너무 피곤 상어도 너무 무서울 거 아니야 나 여기까지 가봐 우리 야야 아무리 뒤라도 여기는 좀 무섭지 않아 여기서 맨몸으로 헤엄칠 수나 있겠어 이렇게 깊은 곳으로는 상어같이 무서운 생물도 산다고 이제 알겠지. 진짜 심해 공포증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<웃음> 아무리 리아라도 무섭나보네 막바들바들떨고 있어 <웃음> 사로개미없 맛있겠다! 군침이 있어! 거기서! 야! 비켜 저기 있는 상어도 내 거야 거기서. 어라라라라. 리아는 정말 코보츠 같은 게 없나봐. 자. 아! 아. 배불러 아웃. 아. 심해 테스트라는 건 맛있는 거구나아우 시시해 죽겠네 에이, 이젠 아닐걸 이젠 완전 심해로 갈 거야 안전을 위해 이 아이템들을 주지 자 이제 저곳으로 뛰어내리면 단 번에 심해로 떨어질 거야 아우 간지나는데 자신만만한 건 지금까지일 거다 저기 혼자 다녀와 뭐 쟤? 어. 아... 내가 못할 줄 알고? 간다아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야 댕댕이 녀석! 오오 오지마! 어디까지 아래 있길래 얼마나 맛있는 게 숨어 있는 오오? 어? あれかぶっかか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<音声> 내가 너무 심했나? 미안야 미안해 내가 너무 장난이 심했어! 어? 여긴 어디지? 너 정신을 잃었었어! 너 괜찮은 거 맞냐? 저 아래에 엄청 큰 물고기가 있었어! 맞아! 그게 바로 심해의 무서움이지! 아래에 어떤 생물이 살지 모른다는 그 공포! 맞아... 나 이젠 못 참겠어... 햇빨 가져와야아!!! 500인분은 나오겠던데 내밥한 짝으로 딱이야! 나 다시 잡으러 갈게! 가지야!!! 어? 어? 미야야! 가지마이 먹을거밖에 모르는 바보야!!! 뿅 음... 구독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